Baba, b 빵 b a b 빵 b a Baba, Baba, Baba, b 아 b a Baba, Baba, Baba, Baba, b 아 b a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aba, b 거야? 원래 a b a b a b 빵 b a b 빵 Baba, Baba, b a b 아무튼 o i n g t 내가 이제 e s 이 형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 같이 했던 i n 같은 o go. I'm g o i 아 g to go. I'm going to go. 우리가 이렇게 잘 t 르지는 않고 는 o i n g to go. I'm g o 서 n g to go. I'm g 이이 n g to go. I'm g 아, 예찬이 같은 오오. 경우는 그냥 반말하지? 형님 형님? <웃음> 반말할요 <거예요>. 예찬이, 예찬이 <웃음>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잘 찍었지만 뭔가 이제 팔로워 수가 늘면 늘수록 뭔가 더 그런 분위기나 자기가 네. 어떻게 해야 멋있는가를 옷옷 옷 같은 것도 되게 신경쓰고 중후한 분위기야 중후? 이제 자기가 있다보니까 그가마감이어 <웃음> <자기가 웃음> 그런 이유에요이래야 상혁이는 초반에는 정말로 이게 사람을 찍는 건지 <웃음> 사물을 찍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처럼 찍었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앵글에 얼굴이 들어오고 의목이잘 나오게 원상이는 처음에는 엄청 내 기억에는 좀 과하게 찍었었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런 뭔가 덜어내고 단배터리의 시즌이 사실 내기 실력이 예뻐 보여요 근데 광희는은항잘 찍어? 원래 잘찍어광희는 어, 원래 잘 찍어서 이쪽 친구한테 말을 해 형이 응. 처음 했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뭐? 그 셀카에 맞춰버리고 있다면서 어 나는 라디오 DJ 같은 거좀 해보고 싶어요 꾸준하게 뭐 정기적으로 월요일부터 등록해서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같은 청취자들과 공감을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좋습어요 나는 유튜브 하고 싶어 유튜브로 뭐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싶고 일상생활들아 좀... 엄청 그래 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, 개인 앨범을 나는 한무로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런 퓨주서로서의 활동을 뭐, 힙합이나 이제 가요 아이돌 같은 것 그런 댄스 음악 같은 것들, 데렉트 오닉 같은 것들도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음.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입지를 좀 많이 올리라서 뭐 어떤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같은 걸로 출연하고 싶은 게 뭔가 성선관입다나 어,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고 싶어요. 누구 팔면 이제 이런 활동이 돼서. 투어 아, 가 그러니까 어부가 되겠다는 거잖아. 내가 낚시가 아니라 <웃음> 나중에 유튜브 찍으러 가면 되겠는데. 아, 내 내가 나중에 물어면 내가 이제 같이 낚시하는 거 해줄게. 그러니까난장판이네 패스. 네. 낚시. 우리 그 인스타그램에 공식 계정팔로워가 지금 9.3만 .4만, 3 4만이잖아, 9 .4만이잖아. 근데, 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금 다공식 대전 팔로우를 못 따라가고. 나 음.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라고 볼수 있지. 음. 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식 때가 배꼽이다. <웃음> 그래. <웃음> 재밌게 봤어? 우리가 이렇게? 이렇게 인터뷰하고, <웃음> 이렇게 예쁜 화보도 보고, 보고, 그 다음에 <웃음> 엄청 열심히 우리가 촬영했으니까 다들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고, 어,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다시 봤는데, 저희도 봤고 우리 랜드루시 앞 행보도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어 우리 열심히 달려서 배꼽지면달려보 <웃음> <웃음> <놀람> <웃음> 안녕 <놀람>